고생해. 이렇게 들깨 통이 만들어졌습니다. 맛있게 해서 드시고 건강해지세요. 이거 보이시나요? 여름에 배가 너무 더워가지고 못 입는 바지 있죠. 못 입는 바지를 이렇게 잘랐어요. 한쪽만 잘라서 이렇게 하고 너무 좋아요. 여기 앞 주머니도 있고요. 여기도 주머니예요 네. 그래서 일부러 뭐 굳이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잘라만 넣어서 이렇게 쓰면 좋아요. 이렇게 핸드폰도 들어가고요. 여기다도 더큰 핸드폰도 여기 쏙 들어가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앞에까지 입지 않고 여기 허리만 해. 네. 오늘은 토란을 보관하는 것도 까는 거, 들깨탕 하는 거. 아, <웃음> 선생님이 사왔어요. 토란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토란탕을, 토란탕을 끓일 거예요. 주관하는 거하고, 토란탕을 끓이는 것을 해볼게요. 토란을 만질 때는 꼭 장갑을 끼셔야 돼요. 맨손으로 만지면 간지러워요. 꼭 주의하세요 꼭 장갑 끼셔야 합니다 꼭 장갑을 끼세요 장갑을 끼시고 이 껍질을 긁어주세요 한지 얼마 안된거라서 이렇게 잘 벗겨져요 추석이 다가오니까 토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놔서 1년 내 먹는 거예요. 자주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이때 나오거든요. 이렇게 깨끗이 깐 토란을 물에다가, 물에다 이렇게 담궈 주세요. 깐 거를 바로 담궈 놔야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꼭 물에 둥그셔야 돼요. 판토 깨끗이 씻 깨끗이 씻은 토란은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저는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셔서 그런지, 이렇게 동글동글 떨어진 거를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잘랐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토막을 내서. 냄비에 물을 붓고 소금 약간 소금 약간 이렇게 넣어주세요 토란을 삶아 줄거예요 이렇게 물이 끓을 때 토란 손질한 거를 넣어주세요 이 토란의 두께에 따라서 익는 게좀 다르죠 삶을 때 젓가락으로 찔러 보세요 익으면 된거예요 졌나 볼게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찔러봐서 감자처럼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쭉 눌러서 쑥 이렇게 들어갔죠. 두번 정도 쑥이 흘려줘서 이렇게 삶아진 거는 이제 봉지에다가 소문해서 넣으세요. 네. 소분해서 조금씩 넣어주세요. 이 뿌라는 몸에 정말 좋은 건강식품이죠. 뿌리를 먹어주면 참 좋대요. 우리 몸에. 특히 땅 속에 있는 뿌리들을 먹어주면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드시면은 한번 수고하면은 냉동실에서 두고두고 내가 원할 때 해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토란탕 끓일 다시 팩을 넣습니다 곰국이 있으면 좋아요 곰국으로 끓이면 더 맛있어요 저는 멸치 육수를 내고 토란을 넣습니다 저는 멸치액젓을 좀 넣어줍니다 간을 보세요 양념을 많이 안해요 인손맛 그대로 합니다 네, 끓어오르면은 들깨가루를 넣어주세요 들깨가루 넣고 한소끔 끓어오르면은 들깨탕이에요 <웃음> 너무 쉽죠? 들깨탕 네. 이렇게 들깨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들깨탕이 만들어졌습니다 맛있게 해서 드시고 건강해지세요 내년 봄에 4월 5월 정에 심는 거예요. 습한 곳 좋아한대요. 토란은 추위에 약하다 그러니까 싸서 햇볕이 들지 않는 건냉한 곳에 둘 거예요. 내년 봄에 심을 씨앗을 준비하고 있어요.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마당에 몇 개만 심어서 넣으면은 저는 토란 대도 좋아하고 토란 판도 좋아하지만은. 토란이 이렇게 심어져서 커다란 이파리를 내고 있는 게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몇 개만 마당 습한 곳에다가 심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바구니에다가 보관해 놓으세요 내년 봄을 위해서 오늘은 토란을 보관하는 거또 까는 거 들깨탕 하는 거를 <웃음>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